안녕하십니까. 프라임 에셋과 신한금융투자증권에서 재무상담을 하고 있는 예진아빠입니다. 어, 오늘은 연금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연금이 어떤 어떤 종류가 있고 대략적인 성격이 어떻게 되고 상품마다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대략적인 어,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뭐 다른 설계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시겠죠. 어 크게 보험회사가 두 개가 있어요. 생명보험과 화재보험으로 나뉩니다. 자 화재보험에는 연금이 딱한 개밖에 없어요. 연금저축보험 연금저축밖에 없어요. 화재보험사에는. 생명보험사에는 연금이 세 가지가 있어요. 생명보험사에도 연금저축이 있어요. 펀드에 투자되는 변액연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펀드에 투자되진 않은 일반연금이 있어요. 크게 보시게 되면은 그래서 어 이게 상품이 하나, 둘, 셋, 네 개밖에 없어요. 이네개 가지고 설계사들이 영업을 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는 건데요. 크게 보시게 되면은 생명보험사에도 연금저축이 있고 화재보험사에도 연금저축이 있죠.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 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아닌 보험이 두 가지로 나뉘죠. 근데 크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안 되는 이 연금 이 차이가 뭐냐면은 연금저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쉽게 말해 은행금리로 불려져요. 은행금리로 불려지면서 복리로 불려지면서 나중에 그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계속 복리로 불려지면서 55세 혹은 60세 고객이 그 연금 그 개시 실정을 수령 시점을 정할 수가 있거든요. 연금 수령 시점에 내가 낸 돈을 복리로 계속 불려서 받는 거죠. 다만 그런 거는 고객분들이 물어봐요. 생명보험사에도 연금 대주이 있고 화재보험사에도 연금 대주이 있는데 이 둘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둘다 똑같아요. 은행 이자로 불려지고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제혜택되고 그다음에 연금 수령할 때는 55세 이후부터 둘다 수령이 가능한데 대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말 그대로 종신형이에요. 종신형, 즉 죽을 때까지 준다라는 그 얘기고 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종신형이 아니에요. 확정형이에요, 확정형.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둘 그러니까 다, 세제 혜택은둘다 똑같습니다. 다만 죽을 때까지 연금을 받으면 은 연금저축, 생명보험사 거 고객이 정한 만큼, 10년, 혹은 20년, 30년 딱 정한 만큼은 받으면은, 연금저축, 화재보험사건. 근데, 그, 실질적으로는, 고객 입장에서는 이게 좀더 낫겠죠? 연금저축. 그리고, 어한 가지 제 말씀드릴 거 보면은, 그 지금 홈쇼핑이나 이런 데 보게 되면 삼성 화재 같은 거. 그 연금저축 보게 되면, 현재, 뭐, 공시 이율, 뭐, 최고입니다. 뭐, 5.2%.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고객들 현혹을 시키는데, 그 공시이율이라는 게 아까 말했듯이 은행이자예요. 근데 그게 높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공시이율이 그 조그맣게 뭐라 써있냐면 은이 공시이율은 확정금리가 아니라 변동이율입니다라고 써있어요. 즉 계속 바뀌어요. 지금 예를 들면 은 삼성화재가 현재 공시이율 1위라고 하면 은 나중에 6개월 이후에는 현대상이 공시이율 1위가 될수 있고 또 6개월 이후에는 뭐 삼성 그 동부화재나 메리츠화재가 그공시율 1위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잠깐, 잠깐 그공시율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그 지금 현재 공시이율 최고의 상품이 좋은 상품은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공시이율을 선택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선 간단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연금저축, 연간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준다.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대신에 연금 수령할 때 5초 먹고 세금을 띄어요. 그리고 그 은행이자 공시이율로 안정적으로 불려진다. 그리고 대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종신형, 죽을 때까지 나오고 죽을 때까지 줍니다. 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은 확정형, 고객이 정한 만큼 10년, 20년 딱 정해진 만큼만 준다. 가장 큰 차이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일반 연금이랑 변인 연금도 설명을 드릴게요.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일반 연금이랑 변인 연금은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를 않아요. 그죠? 소득공제, 연금저축만 주니까 소득공제를 주지 않는 대신에 그럼 혜택을 뭘 주느냐? 10년을 유지하게 되면은 평생 세금 한 푼도 안 띈다는 얘기에요. 비과세택을 준다는 얘기에요. 10년 비과세 10년 비과세 자 그러면은 어 그럼 일반연금이랑 변형연금이랑 차이는 뭐냐 일반연금은 연금주처럼 은행 금리로 안정적으로 불려지는 거고 변형연금은 펀드에 투자가 된다는 얘기에요. 가장 간단해요. 그래서 크게 보시게 되면은 경리를 하게 되면은 생명보험사랑 화재보험사가 있는데 연금은 총 4개밖에 없다. 일반연금, 전액연금, 연금저축보험, 화재보험사의 연금저축보험. 근데 보게 되면 이두 가지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0만원까지 소득공지 혜택을 주고 연금 수령할 때 5.5% 세금을 띄고 그 다음에 이 상품은 은행금리로, 복리로 안정적으로 불려지고 대신 생명보험사의 연금저축은 종신토록 연금 수령을 하고 화재보험사 의 공적 축은 확정, 그 고객이 정한 만큼 20년 동안 주고 끝난다. 이런 개념이고 그럼 일반연금이나 변연금 같은 경우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습니다. 대신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으 대신에 10년을 유지를 하게 되면 10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연금소라 세금 한 푼도 안뜬다 물론 이것도 생명보험사이기 때문에 다 종신형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생명보험사의 연금상품은 모두, 모두 종신형이에요. 모두 종신형이고, 화재보험사는 모두 확정형이에요.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일반연금이나 변인연금은, 그, 10년 비가세가 혜택이 있고, 그 다음에, 두자, 식명보험사, 종신형, 즉, 죽을 때까지 준다, 연금을. 대신, 투자 방식이 다르다. 일반연금은 은행 금리로 불려지는 거고, 변인연금은 펀드에 투자가 되는 거다. 이런 차이예요 그래서 뭐, 그, 이 상품 중에, 이네 가지가 뭐,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쁜 게 아니라, 본인의 투자 장애인이 맞게 알맞게 상담받고 가입을 하시는 거죠. 이런 정도가 오늘 살펴봤고요. 어, 다음에는 이제 그 변액 연금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